인생이란 길 위에서 더 나아가지도 되돌아갈 수도 없었을 때 그는 과감히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.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에 적당한 나이라는 건 없으니까요. 기약 없는 행복을 기다리며 버티기만 했던 삶은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습니다.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계신가요? 이 유언미디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.